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어쩌면 정말로 재미나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참 작년 한 해, 2017년 한해 동안 참 복잡한 나라였고 자, 올 새해를 들어가지고 올한 해도 이 무사히 잘 넘겨갈 수있을는지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각 초강대국들의 이각 주장 속에 놓여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 이 대통령들의 그 사주와 그 다음에 대통령들의 구군과 그리고 그 구군들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참 세상에 단 하나뿐인 풀수 있는 이 이론이지 그죠 자 오늘은 정말로 재밌을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보고 그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 적어온 거는 이 사람들의 사주입니다 사주 일단 사주부터 우리가 풀어놓고 이것을 풀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 운명수와 이것을 적어 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간혹 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는 내가 어떻게 푸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잠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아낸 것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상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운명수 14번에 지금 72세 일본 아베 총리는 14번에 64세 중국 시진핑 주석은 25번에 65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2번에 35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17번에 66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5번에 65세 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초강계국들의 이런 구근에 따라 갖고 우리에 미치는 영향들은 확연하 달라진다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 구근이 우리나라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치 시대 흐름에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상대적인 이 강대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강대국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이 변화되는 작용들이 참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복잡한 것을 우리 술이 사주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이것을 우리는 풀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재밌겠나요? 헷갈린다고 하고, 복잡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한번 그리보자고요 아, 우리나라가 좀 보기 좀 싫다, 그죠? 아무리 잘안 길시네. 찬탈아버지 네? 신발 같나 자 우리나라는 요렇게 돼 있어요 자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자 우리나라는 이초강대국들의이 사이에 딱 끼쳐있기 때문에 언제, 언젠가는 제언이 핵심이 모양새도 다 핵심까지 생기잖아요 세계에서 어찌 되면 지구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이 핵심일지도 모른다 예요자 그러면 작년에 그 복잡 다다한 음? 이런 시대를 보내고 올해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올한 해를 어떻게 또 무사히 보낼 것인지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각 나라 대통령들의 우리는 이것을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그 대통령이 그 나라의 국군을 또치르지고 간다요. 그러면 이 다섯 개 나라가 어떻게 상대적인 국군에 따라서 우리는 막희감아진다근데뭐 우리 나라에 적해져 있다, 이건 웃긴 소리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복잡다단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우리는 한 풀어보는.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런 풀이법이 또 세상에 단 하나뿐 밖에 없는 이 풀이법일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14번 자 65세 여기서는 개인권을 풀기 때문에 일단 주기만 우리가 풀어볼게요 아 75세 72세, 72세. 자, 자 72세 그러면 63 63, 66 69, 72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당연히 한참 꼭대기 있었다 그치? 자 그러면 이것으로 풀고 아베 총리 한번 보자 아베 총리는 1 4번의 우리가 6 4세다이지 63, 64, 아 66, 69, 72세인데 우리 아베 총리는 안 여기 왔다. 그리도, 아니 우리도 해놔야지. 네. 니가 응, 건드서 그렇게 했지 왜. 겨졌어 네, 응. 응. 누가 바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나 놓고 자 지금 유튜브가 어, 와이파이가 뭐가 좀 잘못됐는가 봐요 그래서 어, 촬영하고 있는 사진을 이 강좌가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 양해를 좀 하십시오 자 우리는 아베 총리는 여기 와 있다 그죠 그러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17번에, 우리는 66세다. 66? 네. 66. 어. 음. 자, 푸틴 대통령, 어. 중국 시진핑 대통령은 네 카드 12P 255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누굴까? 가장 좋은 사람, 어 시진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운이 제일 좋은 현상을 누리 있어요. 강하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일본 아베 총리는 지금 문자, 지금 시대 흐름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지금 이 강대국 속에서 막 찌그러져 있잖아. 그지 힘도 못 쓰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이 고비를 넘쳐갖고 지금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치고 가는 거예요. 내리막길 치고. 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몇년 동안에는 운이 좋아가지고 그지? 운이 좋아갖고 쭉 올라갔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이 원의 운이 좋아가지고 대통령 됐고, 시진비 대통령도 운이 워낙 좋으니까 막 통과, 이렇게 됐고, 그치?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은 지금 운은 딱 한참 좋은데, 음, 뭐, 올기까지는 아직까지 좋으니까, 어 올기까지 좋으니까 막뭐 그나 넘어가겠지. 자, 이런 구조 하에서, 이런 구조에서 하게 되면 지금은 이 일본의 아베 총리가 원적으로는 제일 약하다. 그치? 그러나 그 이것만 갖고 우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운을 풀어야 돼. 국운, 국운 자, 그러면 미국의 음... 자, 미국의 국운은 8번 푸틴 대통령 11번. 중국 시진핑 총리는 네, 다 신인, 써주시면 안 돼요? 아, 여기. 네, 아. 너무 친절하게 한다. 그지 대신에 대통령이 시진핑 총리의 주석의 그거는 이거는 구글입니다. 동그라미 친한 거는 구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구분이 구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보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에 들어가기 전에 이 행동 성향들이 행동 성향들이 과연 어떨 것인가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맞는 게틀 틀린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한번 보자 트럼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신중 고민행에 어떻게 고집이 때깔이 엄청나게 세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충 의도를 하는 돌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 대통령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돌발 행동을 이렇게 막 하고 막 엎어놓고 이렇게 한 것도 그게는 계산이 어쩌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지 굉장히 신중 고민형 타입의 이런 돌발 형성을 갖고 있고 그렇긴 해 계산이 깔려 있는 행동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이기또 14분 14분 또 하나 있지 아베 총리 아베 총리 맞나? 어, 아베 총리도 14번이 돼 아베 총리도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맞자충우돌 한다면 그그 저번에 막 방문할 때 보고 이랬다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언포 치다가 중국하고는 대들었다가 막이 응? 돌발 행동이 많아 그러나 거기는 계산이 다 깔려 있는 거다 그렇게 14번이 어쩌면 무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되는지 모른다. 그렇니까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주 돌발적인 거, 공격적인 거, 이런 성향을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아주 내면적인 것을 깔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또두 분이 있다. 그죠? 시진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시진핑 대통령과 문재인을 보게 되면 정말 하는 거는 막 단순 판단이에요, <웃음> 단순 판단이요. 그냥 퍽퍽퍽 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죠? 특채식 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안에는 속에는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되는 게있노 박명수가 깔린다는 소리다 박명수 그렇게 청기에 박명수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적으로는 이 내면적으로 운명적으로는 아주 어떻게? 고집이 상당한 고집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다. 알겠지? 아주 때깔이 심하다. 행동성이 때깔이 아주 심하다. 그렇게 막 밀어붙이고 끝까지 우기고 이런 것들이 말이다. 그트로는 아닌 채 하면서 <웃음> 그트로는 아닌 채 하면서도 그렇게 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푸틴 대통령 보자. 푸틴 대통령의 성격은 어떻게? 순간도전형이다. 그죠? 기분좋으면 팍팍 하는게 그런 타입이죠 누구 말잖아 어? 팍팍 밀어붙이는 그런 타입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 고집이 되게 세기가 있으니까 고집이 굉장히 셀거라 이 말이야 현대 어떻게 우리는 7선전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겠어. 순간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분위기 타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푸틴대통령이 스키도 타고 이렇게 기분을 낼수 있는 이런 타입인지 모른다 왠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 김정은 위원장 한번 보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어떻게 이 굉장히 심사숙고형 타입입니다 보기하고는 굉장히 우리는 아, 미사일을 샀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 한번돌발성 이런 게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어떻게 치 치밀할 수도 있다 생각보다는 아주 치밀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아주 내면적으로 고집돼 챙기를 갖고 있으니까 도도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요 야 여기는 우리 중요한 건은 뭐고 아주 영악하다는 거다 지금 우리가 지금 행동해 온거 보면 아주 영악하게 이 말대로 7년 1번이니까 그걸다 영, 영악하다. 영악한 행동 성향을 굉장히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각 나라별로 대통령이 어떤 성향을 보일지 대충 되죠. 자, 이, 이것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 우리가 지금 한거은 자, 한국하고 일본은 대화도 함도못 했다. 그치? 그러면 한국에서는 미국에는 우리를 막 공격하고 중국도 공격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막 복잡한 일들이 막 생긴다 그제.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는 한 풀어봐야 돼 그제.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풀까 이거지 그제 그러면 각 나라별로 우리는 국군을 갖고 푸는 거예요. 국군의 이 상호 작용과 이 조화로서 푸는 거야. 국민의 구근은, 구근은 어떻게 이것으로 푼다고 그랬지, 그치? 구근에는 우리 풀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작용하면 어떻게 해? 오행작용이 역행이 아니고 오행작용이다, 오행. 자, 그러면 오행의 변화를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된다면 맞아야 되겠죠 그치? 틀리면 곤란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각각의 나라의 이런 대통령이, 이런 주석이, 이런 위원장이, 이런 총리가 여기에 어떤 구근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풀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자, 여기서 미국 대통령은 이거다, 이게 뭐예요, 응? 이게 뭐랬어요? 이거는 국민이 했잖아 국민 맞지? 이거는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국 또 3번 없나? 국은이 8번이니까 국은이 8번이니까 8번 또 있네 아베 그제 1번 자 여기는 지금의 그 기운들이 국군의 기운들이, 국가의, 국민의 힘들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그럼 예를 들게 되게, 되게 되면, 자, 미국은 어떻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공격적이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받침에는 전부 다 국민의 힘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치는 건 국민의 힘이라는 거다. 아베 대통령도 지금 국민의 힘이 강한 것이지. 아베 아베 총리의 힘이 강한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어? 국군이다. 국군. 국군이 국민의 힘이 강하다는 거다. 자, 그다음에 똑같은 게 있나? 10번 아, 이 10번이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은 우리는 어떻게 오잖아. 그치 이것이 말고 뭐? 외세의 힘이 강한 거야. 자, 이것이 중국 한국이 여기 있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우리는 러시아. 러시아는 어떻게 이번이다, 그렇지? 이 러시아, 이거는 뭐가 있? 이거는 이번이지, 러시아 이번. 2번. 아, 이 이. 아, 이거 잘못됐네 맞나? 아, 11번이니까 11번이니까 1번 하면 어떻게 되노? 아, 오은날 하면 1번이네 이게 뭐고? 러시아 이거는 어떻게 지금은 굉장히 강한 것이 러시아 국군이 강한 거야, 이 국은은 자, 그러면 우리는 김정은 북한은 7번이니까 이것이, 아, 이거 누르가 여기 있나? 여기가 북한? 맞나? 네. 자, 여기가 그럼 다섯 개 맞나? 여섯 개? 아, 여기 맞네. 자, 지금 우리는 보게 되면, 미국과 일본은, 이거는 국민의 기운들이 굉장히 강한 타입이고 우리는 미쳐오는 이 국군들은 외세가 몰아치는 이런 기운이 강한 거야 자, 러시아는 구군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가만히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우리는 북한은 어떻게 해?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힘이 굉장히 최고 강한 거야 뭐든지 여기서 아, 지금 그런 형태가 되어 있나요? 나라 구조가? 그럴 것 같네, 그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공격하는지 한번 보자고. 미국과 일본은 어디로 공격하겠노? 어디로 공격하겠노? 한국, 편군을 핑골. 공격하고 있는 거야. <웃음> 올해도, 올해도, 뭐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누구를? 한국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이 생해 주니까 이것이 경제제? 그러면 미국과 일본은 경제가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생하게 되면 자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외세, 외체, 외세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지? 그런데 누구를 공격해? 이것을 공격하는 거야. 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국과 중국은 보기보다는 북한은 억수로 공격을 하는 거야. 어차피 공격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웃음> 여서 시기 갖고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생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하게 되면 어떻게 구근이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 세지는데 지금 상황에는 이 구근이 세질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지금 역생하는 거 역생하는 그러면 구근이 상대적으로 세지는 것이 아니라 구근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그 다음에 러시아를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는 어떻게? 무엇을 공격해? 미국과 일본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행태가 미국과 일본을 지시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의 힘은 어디서 제일 힘을 많이 받겠노? 결국 러시아의 힘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 요자 그러면 어떻게? 러시아는 생하게 되게 되면 생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푸틴 대통령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도 있어요 뭔지 얘기지 자, 국은 북한을 어떻게 이렇게 생해 주는 거야 그렇게 북한은 지금 러시아하고 많이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생해 주니까 많이 붙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것이 생하니까 어떻게 되겠나 대통령의 힘이 억수로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했나요 그, 그렇게 지금 <웃음> 푸틴 대통령은 이거 뭐 삼성인가 이거 어? 재선할때 대통령 선거에 자신만만하겠지 이렇게 힘이 세지니까 그렇죠. 그뭐이 번호 많아 번호 이제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 이게 이게 한 절정기잖아, 그지? 운이 올게는 절정기에다가 이런 대통령의 힘이 팍 나라 운세가 대통령의 힘을 몰아주니까 나라 운세가 대통령의 힘을 몰아주는데 대통령들 유력있지 맞나요? 자 그러면 북한은 어떡하 북한은 이런 공격을 하나니까 공격 대상자가 없어 공격 대상자가 없으니까 적어팬이 그제 지원차분이되게 돼, 외톨바이가 되는 거야 공격할 나라가 없잖아 마땅하게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이것을 생애주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더 힘을 보태주는 거야 지금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공격을 하겠지. 그렇지? 역생. 그렇 자, 그래서 우리 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고민인 거야. 자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생하게 되면 누가? 국민들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 그렇지? 국민들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 분명히 역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행동을 또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맞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똑같이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뒤를 한번 보자 이것의 흘러가는 흐름이 우리는 한번 보자 자 올해, 올해는 올해는 푸틴 대통령이 힘이 굉장히 강한데 서서히 이 힘이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삼선은 했지만은, 이 삼선 하다이 <웃음> 경제가, 자, 예를 들기 때문에, 부틴 대통령이 어디, 여기 있죠, 그지 이것이 지나가면, 여기 오겠지, 그지 그러면 이것을 공격하게 되면, 이 경제가 서서히 빠지게 되는 거야. 이? 내년에는, 내년에는 러시아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아. 그죠? 자, 북한은 한번 보자. 북한은 내년에 여기 가게 되면 어쩌면 국민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렇죠. 국민의 힘이 강해지는데 이 국민의 힘이 어떻게 이것을 공격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자꾸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를 자꾸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하게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생활해지게 되면. 경제는 조금 나아지게. 그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하고 한국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내년이 지나면 후년이 대통령의 힘이 억수로 강해질 거란 말이야요 어떻게 돼요? 그런 가능성이 많지? 올해 지자체 선거하고 나면 이제는 내년에는 대통령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도 있어요. 시진필 대마찬가 지금 올해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직 미약성인데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시황으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웃음> 그런 작용을 할지도 몰라요. 자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이것이 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국군을 상하게 만들 그 가능성이 있다. 그제 국군을 상하게 만들. 그러면 국군을 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외세를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지? 외세를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것이 역공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미국이나 일본의 주도로 이 분쟁이 일어날 20, 2019년도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이 많다. 그러면 20, 20, 2019년에는 지구상 어디든 이 전쟁이 일어날 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애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중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는 한번 보자 우리를 기점을 해서 자, 올해까지는 아베 총리도 힘이 좀 빠졌어요. 그러면 내년 가게 되면 이게서돌아갔고 아베 총리가 힘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아베 총리가 힘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래 가지고 우리가 문, 문 대통령은 어떻게 힘이 자꾸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올해 내년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 되겠지. 그니까 올해 내년부터는 힘이 좀 빠져, 빠지갖고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야좀 복잡할겠다. 자, 그러면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한번 보자. 야,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자꾸 돌아온다 이런 외세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딱 있는데, 여기 있고, 내년에 여기에, 후 내년에 여기에, 이게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많게는 5년까지. 많게는 5년이야. 제일 어려운 것이 이기다. 그제? 4년차다. 그러면 35세, 39세. 이 39세 들때트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c g p 대통령은, 아, CGB 주석은 내년에도 막 힘이 빵빵 강할 거고, 그 다음에도 좀갈 건데, 그 뒤에 뭔가 이제 좀 징조가 좀 아직 남았으니까 강경없데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 올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또 내리막길 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큰 강대국의 이 사이에 딱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네개 나라에 의해서 우리는 이 구군들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북한은 러시아하고 이렇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가고 이렇게 되어 있나 여기는 우리는 서로 영악하다 이제 중국과 한국은 아주 영악한 타입이에요 어떻게 이기는 자칫 잘못하면 이구설수에 말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베 총리가 올게는 그렇지만은, 이 내년부터는 힘이 강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힘이 좀 빠진다, 그치? 그러면 내년까지는, 올게까지는 그렇다더라도, 내년은 미국의 미국에 힘이 좀 빠지니까, 우리가 자꾸 급하면 안 되는 거야. 이? 하는 것도 안 되고, 일본이 이제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부작용들로 우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있다 부작용이 강해져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제 구군이 내년에는 강해지고 후내년에는 2 0 1 9년이 여기 2018년이제 아, 여기, 아 여기가 2018년 여기가 2019년 여기가 2020년이면 2020년이 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는 경제는 어떻게 아주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 자 그리고 2019년에는 우리가 국민들인데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대통령이 자꾸 구술수에 말릴 수 있어요 올해는 대통령이 구슬수에 말릴 수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국민이, 국민이 좀 괴로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갖고, 힘들 가능성도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돼. 대체를 해야 돼. 그죠?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알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기겠네. 그죠?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대통령인데 구설수가 자꾸 이렇게 그렇게 행정부가 구설수가 자꾸 오르올라갔네요 2018년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국민들이 좀 괴로워질 것 같아. 응?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같이 요란하시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다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방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국과 지금 중국과 한국이 동시에 간다는 거다 중국이 힘들면 한국도 힘들고 따라서 힘들고 둘이서 똑같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제 외세의 힘에 해서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과 한국, 북한은 어떻게 해? 중국과 한국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이대통령가에서는 뭐지? 이것이 따라서 가자. 따라서 이. 따라서 가니까 계속 공격을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문 대통령이 있는, 응? 어? 문 대통령이 있는 한 어떻게? 우리는 미국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인데 계속 공격을 받는다 말이야. 그렇게 이게 사고 작용이니그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 버리겠지. 그죠 누구 하나가 바뀌어버리면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상황은 조금 다르겠지. 자, 그래서 이것을 미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공격하게 되게 되면 막 구군이고 경제고 어려움을 우리 찰 공산이 굉장히 크니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제대응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2019년은 무엇을? 아이 지금은 내세니까 올해는 내세니까 이 대통령이 자꾸 구수수에 오를 가능성이 많고 내년에는 어떻게 국민들이 힘들 가능성이 많고 2020년도에 가게 되면 우리의 경제에 아주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우리는 나라 운세를 한번 보자 요. 자, 이거는 지도 되겠다, 그지 다른 나라는 나도놓고 나라 운세를 하게 되면, 아까 지가 치아 붙네. 북한이 몇 번이었어요? 음흠. 북한이 4번에, 4번에 3이니까 7번이다, 그지 자, 북한하고 우리 한국만 보자. 자, 북한의 운세는 이렇게 흘러가고, 한국은, 우리는 아까 전에 뭐랬나? 10분이니까 1번이지, 1번.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 한국의 문재인은 65세, 문재인 대통령은 65세다. 63, 66. 69, 75 문의 대표는 여기네 그지 올해는 여긴데 내년에는 이렇게 넘어간다 그지자 북한은 35세다 35, 36, 39, 72 35세니까 여기고 그게 여기고 내년에는 여기다 그러면 북한의 그 국은 또 지지직으로 올라가는 사이다, 그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막 떠들고 막 이래도 이? 이? 아직까지 이 무난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 그러면 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운이 빠지기, 빠지기 시작하고 그분 <웃음>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들이 팍팍 바뀌게 되니까. 자, 이것이 해가 바뀌게 되면 확 바뀌는 거래.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다. 내년에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 자, 여기는 올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돌발 돌발 행동이 많아질 한해가 된다. 돌발 행동.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구군 자체가, 구군이 예측을 불가능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게 될지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구설수에, 이 구설수에 아주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 네, 예? 네? 그렇게, 여기 1번이잖아. 왜? 우리 1번이잖아. 예? 네? 9로 나누고 되면 1번이잖아. 1번에서 여기 7로 나누면 1번이잖아. 아 9에서 그 7로 나누면 1번이다. 그래서 구설수가 되는 거야. 뭐가? 왜 이해가 안 여기는 7이니까. 7에서 7로 나누면 7이고, 이거는 8에서 7로 나누게 되면 1이고, 그렇잖아. 어? 자, 이게, 아, 1번, 1번, 8이 아니고, 8이잖아. 시진핑하고 똑같으니까. 시진핑 대통령하고, 1 0석하고 10번이잖아. 그렇게 10번이니까, 여기서 9로 나누게 되면 1번이잖아. 1번을 7로 나누게 되면 1번이잖아. 10번을 9로 나누고 2년수로 나누고 나머지 값을 다시 7로 나눈 거야. 이해했어요? 국민 한 사람들이 그거 잘 알아들어야지. 네. 틈 듣는 사람은 잘 몰라도. 그러면 어떻게? 북한은 돌발 행동이 많아질 것 같고 우리나라는 구수수에 자꾸 올라가고 들려달라 하는 날이 올한 해가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논리적으로 막 푸는 거야. 오케이. Okay? 자 여기는 여기서 옮겨온 구근이기 때문에 일단 구근에서 풀은 내려오게 되면 구일를 전부 다 빼고 나머지 갖고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Okay? 나머지 갖고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둘이를 한번 잡게 제 이거 이거 <웃음> 있어. 우리는 둘리보게 되면 아까 이게 국군들은둘다 좋으니까, 어떻게? 잘하면 앙수이고, 잘하면 합이고, 그지 그렇게 둘이가 이제 충이라는 거다, 그지 그치? 으그럭, 으그럭 하면서 운이 좋으니까, 어떻게? 그냥 버티고 버티고 가는 거야. 그럼 내년에 가면 이 곡선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 한쪽에는 어떻게? 일하고, 한쪽에는 구슬슬 자꾸 오르고 그럴 거야, 둘 다. 이것이 우리가 2018년도에 이 구근이 가는 흐름이라는 거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 아까 일본 몇번 했어요? 일본은 5에 8이다. 그치? 8에, 우리 제 일본도 이 구슬수가 많네. 그치? 일본도 우리는 구슬수에 많이, 일본도 요새 구슬수 많잖아. 이? 올게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 그럼 미국은 한번 가. 미국도 구조, 그렇게 미국 대 트럼프 대통령도 구수수가 잔뜩이 많은 그런 구조를 하고 있을 것 같아. 아시끌시끌하다 지금, 그지? 자, 그러면 이 한반도 이 증세는 여기서 설명을 일단 끝내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것을 반풀겠습니다. 궁합풀이 한다. 어, 뭐, 이름 뭐지? 김정수 김정숙이가? 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거는 다른 건안 한, 손 하나도 안 되고, 이 궁합만 딱 푸는, 궁합이 어떻는지이거만쫙 푸는, 그러면 수리사주의 궁합풀이법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쏟아도록 다 무슨지 알겠어요? 이 궁합만 푸는 거예요. 아무것도 풀지 않고 딱 궁합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이 사로운 결혼하고부터의 사로운 그 내용들을 한번 쫙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어, 요일 날, 저는 8시에 우리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수계어요